안녕하세요. 이지쌤입니다. 아옷 이렇게 차려입고 등산 중입니다. 제가 지금은 등산하는 중이 아니라 출근하는 중이에요. 오늘 강의가 집 근처인데요. 그것도 진짜 걸어서 10분 거리 산을 한번 건너기만 하면 바로 제가 강의할 곳이에요. 아 진짜 이런 강의 너무 좋아요. 진짜 바로 앞이니까 아 그렇죠? 완전 산이잖아요 완전 산 이런 강의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오늘 강의를 한시간 정도 하고요 끝나자마자 바로 수원으로 가야 됩니다 수원에 있는 어, 경기대학교 어제는 서울 캠퍼스였는데 수원 캠퍼스로 가네요 아 힘들다 산을 건너서 강의를 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, 그래요? 그러면 100명이면은. 앞자리부터 이제 앉으라고. 앞자리보다는, 앞자리보다는. 네. 아, 저이 정도 규모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왔어요. 거의 한 300명 정도 들어갈 것 같은 큰강당에서 100, 100명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. 어, 그래서 실업을... 제가 제일 혐오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. 제가 제일 혐오하는 애니메이션 또막 이런 거 있죠? 뭐 뭐냐면 막 이런 거 소셜라토록을 써줄 수 있는 카카오톡에 대한 그린이 그 머릿속에 기억나는 써나는 머릿요 지금 강남인데요 신분당선 타고 그리고 어 바로 그 끝까지 가면 경기대까지 바로 갈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강의를 하는 도중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어 강의가 끝나기 한 10분 전이었어요 10분 전인데 듣고 있는 학생들이 갑자기 다 나가는 거예요한다 나가는 건 아니고 한 절반 정도가 싹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1분 사이에 싹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 순간 왜 나가나 싶었는데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왜 그러냐면 주로 강의를 하다가 그그 다음 수업이 되게 많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갔다 생각하고 예, 편하게 강의를 했죠 예서예저주을주세 <분들이> <목소리> 방금 강남 광고판에 길리 슈트를 입고 방송을 하시는 분 같은데 어우 난 저렇게 못하겠어 참 진짜 다양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.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 교수님들께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활용해서 이제 강의안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교수님들도 파워포인트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아무튼 교수님들도 만들 일이 많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인분인 줄 알았는데 전달이 잘못돼서 학생 강의라는 걸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지금 강의 안을 수정해야 돼 그렇죠 어우 싫어 이제 뭐 눈이 좀 초롱초롱해지는 것 같아 네,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재밌으니까 그런가 봐요. <웃음> 강의가 끝났습니다. 아 오늘 이번 강의는 3시간 정도 하는 강의였는데 아 강의안을 교수님들 수준에 맞춰서 아주 쉽게 따로 제작을 한 다음에 도착을 했는데 3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어? 교수님이 아니라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어, 내용 전달이 잘못된 거였죠 그래서 급하게 아주 급하게 학생들 강의안으로 다시 교체해서 조금 더 내용 추가한 다음에 학생분들 이제 실습 형태의 강의를 마칠 수가 있었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가끔씩 진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강의장이 딱 왔는데 대상이 완벽하게 다르거나 아니면 진짜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좀 다룰 수 있었는데 다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못 다룬다던지 그러면 진짜 난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생각해보면 그, 그 강의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완벽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가 진짜 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도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가, 어, 가능하지 뭐 갑자기 진짜 희한하게 바뀌었으면 진짜 저도 많이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를 잘 마쳤고요 이제 바로 또 귀가를 해야되는데 아무튼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였던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아침부터 스펙타클 하네요 이렇게 하루를 마칩니다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